반갑습니다. 우리 새날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약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자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각 목장마다 전심으로 이 신약 성경통독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은혜받은 말씀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읽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성경 퀴즈를 나눴는데요, 다섯 분의 정답자가 주중에 선물을 받고 즐거워했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이벤트를 진행할 것인데요, 신약 통독을 사행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 나온 사행시의 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약통독이라는 이름으로 사행시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선착순이 아니라 사행시를 올리시는 분들 중에 심사에서 몇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읽기 3주차에 우리가 만날 성경본문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임 목사님께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번주에 집중적으로 읽게 되는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포함되지만 공간복음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어, 화면에서 나오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된 시간의 차이가 있고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공간복음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기독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어떤 사건들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열두 사도 중에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의 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매우 다른 특이한 점입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안에서 다양한 기적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요한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빛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사람으로 어두움에 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믿는다라는 어 말은 동사로 98번이나 언급되어 있지만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수동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통독할 때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마음에 새기며 읽는다면 더욱 풍부한 성경읽기가 될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보다 성령에 대해서 훨씬 깊이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라 사실은 우리가 다알 겁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읽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 불리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가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게시하는 말씀들,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 등 영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성령이 충만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가르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을 선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로 전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책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여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연결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주님의 승천으로 마무리되었고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나오자 요한복음이 복음에 추가됨으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분리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본문 안에서 인칭이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3인칭의 눈으로 책을 쓰다가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변화를 주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책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성교여행에 동참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인칭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직접 바울의 성교여행에 동참, 동참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이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성교 현장에서 행하셨던 성령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뒤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통해 나타난 구원사에게 대해서 설명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고 확증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림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은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핍박으로 초대교회가 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과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세 가지 목적 외에 세 가지 특징을 유념해서 읽으면 더욱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이 전환의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로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의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전환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야기의 전환을 포인트로 잡아서 읽으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불릴 정도로 성령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님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강권적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시아로 가기로 계획한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읽는다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특징은 어떤 저항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한다는 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복음을 이방인 세계에 전하는 것을 성공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승리를 확인하는 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요청하는 책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의 이야기가 쓰이길 소망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꿀처럼 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고 사행시도 한번 지어보고 선물도 받으시고 행복하게 신약 성경통독 8주간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